안녕하세요. 블록인포에나입니다. 오늘은 윙클보스의 ETF 승인 거절에 대한 뉴스를 긴급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미국 현재시간 7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윙클보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SEC는 ETF 승인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여부와는 별개이며 기술적 혁신과 투자로서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BGX, CBOE의 주식 거래소가 거래소 법률 및 실행 규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EC는 각종 사기 행위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 문제에 있어 검토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8,500달러까지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해당 기사가 송출된 오전 6시경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며 현재 8,000달러 아래에서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게다가 CME 거래소의 선물 만기일과 ETF 승인 거절 뉴스가 겹치면서 반전되는 듯 보였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ETF 상품 승인 신청권이 5건 정도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재 윙클보스 형제 ETF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작년에도 SEC에게 ETF 승인을 거절당한 상황이 있었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9월로 발표에 애정된 이 ETF 신청은 CBOE의 신청권이죠. 물론 이번 ETF 거절이 9월에 있을 CBOE와 다른 신청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CBOE와 같은 전통적인 기관들의 신청과 윙클보스 형제의 신청은 의미를 다르게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하락의 경우 SEC의 ETF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CME의 선물 만기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CBOE의 선물 만기일이었던 7월 18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물 만기일에 하락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 선물 만기일에 대한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의 경우 9월에 발표가 아직 남아 있고 승인 시 가장 파급력이 큰 CBOE의 신청권이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 심리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이 매수세라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리움 월드뉴스가 전한 뉴스에 따르면 ADVFN 영국 금융정보 회사의 CEO인 클렌 챔버스가 최근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은 중국 자금의 유입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챔버스는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말한 비트코인 상승 요인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세력이 비트코인을 상승시켰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평가절하 과정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더 가속화되었다 라고 비난하니 비난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긴급 뉴스와 시장상항 파악에 도움을 줄수 있을만한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ETF는 아직 5건 정도의 시청권이 남아있고 c b o 의 신청은 9월에 발표 예정이고 c m 이 선물 만기 하락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매수에 의한 상승이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수스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블록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